뉴월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벌써 2023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네 수험생 엘리스 분들 모두 컨디션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? 네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한 수험생 엘리스 분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수험생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일은 꼭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 긴장되고 떨리시겠지만 전날 푹 자고 컨디션 잘 유지해서 긴 시간 동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 빅톤이 응원하겠습니다 네. 그리고 수험표와 신분증도 꼭 잊지 마세요. 자 그럼 모든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수능 대박나세요. 네 그럼 지금까지 빅토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